이건 누구예요? 오랜만에 컨버스를 샀습니다. 230 사이즈를 주문했어요. 짜잔. 이게 브리안지 척 70. 아 이게 척70 빈티지 딥 보르도 색깔이고요. 이번에는 하이로 사봤는데 얘 뒤에 로고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돼 있고 한번 신어볼게요. 근데 이렇게 신는 게 맞는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콤버스. 끝났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또 얼굴이 왜 그래? 산채밥이 응. 맛있을 것 어, 같지 않아요? 어. 사서 그냥 넣기면 되는 거니 그니까, 사봐야겠다. 음, 그거 귀더라 <웃음> 그 롯데백화점에서 한 거거든요. 이거를 10분 정도 불려서 솥밥을해 먹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섭취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저녁에 남편 오면 같이 해 먹을게요. 짜잔, 귀여운 키친 클로스예요. 이거는 이거 CCOC 브랜드에서 만든 것 같은데 끝에 이렇게 처리가돼 있어요. 되게 두꺼워요. 이게 이중으로 돼 있나? 네,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서 한 겹이 되게 두꺼워서 저뭐 베이킹하거나 요리할 때 마치고 쓰고 색깔이 예뻐서 뭐더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플레이트예요. 이게 쌀겨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매트한 질감이고 약간 플라스틱 같기도 하지만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조금 사용하는데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많이 불려 놓거나 그러면 안 되고 물기가 많은 음식들 담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뭐다안 돼서 손으로 세척을 해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예뻐서 다 용서가 되네요 쿠키나 디저트 들 올려서 먹기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타원형으로 골랐습니다 밥안먹어야응밥안먹이야지 <웃음> 제대로 들어야지 오. 잘했어 어 기다려 응 이거 해야겠다 응? 응? <웃음> 어 붙어 먹었어? 응응 괜찮네 응? 응? 응? 응? 어안 하려고 해 보핀이 어 응? 응? 응? 예. 조심스럽게 하네 응, 응? 응, 응, 응. 사랑했을 <웃음> 때한번더 하자. 오늘, 오늘 안 하려고해. 어떡? 근데 얼굴이 약간 나이든 것 같아 이제. 맞지, 약간. 응, 나이든 것 같아. 어른 얼굴이야. 귀엽긴 한데 그래도 약간 그 애기미가 조금 없어졌어 애기미 어디 갔어? 한번더 하겠어 아니녕 머피니 뭐 난리 났어 응뭐피니내일깨물는거 <웃음> 아니다 어 놀래라 무서웠다 <웃음> 다 먹었지? 바텀 머피니 그럼 끝 하자 그만하자 이제 하자. 끝 그만하자 뭐 빈네 이거 하러 가 <웃음> 오늘은 오늘은 이거 산채밥 산거 솥밥 만들 거고 여기 그걸로 고기 한번 구워볼게요 밥. 쌀을 이렇게 불려놨어요 이거를 이제 10분 정도 물에 불려줄게요 음! 고기도 맛있어? 음! 음. 음. 양념장이 맛있네. 고기 아주 잘 구워졌죠? 음! 고기 진짜 맛있네?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돼지갈비 돼지 갈비, 돼지 갈비, 이거는 <웃음> 파스타, 셀러, 드샐러드러러 셀러, 쇼러쇼러 셀러, 셀러, 셀 음, 맛있다. 이게 누구야? 여기 왜 왔죠? 음? 이거는 누구야? 누리가 왔어요. 코봉이. 코봉이. 여기 코봉이, 코봉이 집합이야 네. 여기 지금 코봉스. 코봉 막내 코봉. <웃음> 어, 그 드레스 코드 맞춘 거야? 초록색을 입고 왔어요. 귀여워, 이 누리. 친하게 앉을 수 없니? 너또 무저 잘 어울리네. 또벗을래 그래. 그래, 모자 그냥 그렇게 쓰는 거야. 아니야, 뭐 핀나. 꼬봉이, 좀 비켜줄래? 그래. 지금 모자 쓴 강아지끼리 좀 찍게. <웃음> 버터, 모자 잘 쓰고 있네. 원래 되게 싫어하더니. 알았어, 알았어. <웃음> 사실 어왜 이렇게 웃겨? 니 <웃음> <웃음> 네 진짜 웃기더니. 야, 너이 뭐하고 있냐? 둘이 많냐 뭐 저 누가 저렇게 노래 는 거지? 나는 왜안 주지? 귀여워 <웃음> 시 히어, 세여 히어, 세시. 귀어워 이건 썸 세시. 히어, 야셋히시 진짜 맛있겠다. 너무 기대됩니다. 어제 맛있을 것 같아. 음.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음. 오빠 완전 잘했어. 파는 것 똑같다. 진짜 맛있어요. 어. 와 뭐야 이거? 음. 음. 너 진짜 오. 맛있어. 진짜 촉촉하다. 오. 그냥 야, 파는 방식럼 완전 맛있어. 음. 진짜 맛있네. 야바바라라 뭐 아우, r 라 y 리 h 리스 s 스 m 스 s m 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c h r i s t m 문제 Merry Christmas, m 서 r r y Christmas, m e r 이 y 니다 r i s t m a 시간, 1년에 4개가 있는 거죠 인생에도 4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가서 좀산 건데 같이 좀 열어보려고요. 이거는 아비브 어성초 스티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는 건데 기획으로 세일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힌스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이고 저는 21호를 구매했습니다. 짠! 너무 예쁘죠? 이게 되게 촉촉하다고 해서 겨울에 쓰려고 골랐고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같이 증정용으로 판매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힌스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기획 세트 이것도 워낙 유명한 아이템인데 저는 클리어를 골랐고 사실 클리어 말고 라이트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이게 벨벳 디자인이고 이렇게 힌스 로고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광이 나는 건데 이게 파운데이션 위에 하면 약간 밀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잘 사용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죠? 언노브 헤어팩이에요. 닥터포에어에서 나온 제품이고 닥터포에어는 많이 썼었는데 헤어팩은 처음이거든요. 트리트먼트 본품이랑 100ml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기획으로 들어있고 제 머리가 되게 건조한 편이라서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흰색 립스틱 쓰고 있었는데 거의 다 써서 비슷한 색으로 틴트를 구매했습니다. 3CE 제품이고 약간 이런 컬러예요. 처음에는 부드럽다가 바르니까 약간 매트한 질감으로 변해서 MLBB 립으로 잘쓸것 같습니다. 물광 퍼프 이거 좋다고 하더라고요. 필리밀리 물에 적셔서 사용하는 퍼프예요. 힌스 파데랑 잘 어울렸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한번 잘 사용해보겠습니다. 오빈이 손! 손! 손! 자, 오빈이 빵야! 오빈이 빵야! 빵야 할줄 알지? 오빈이 빵야! 빵야 까먹었어? 오빈이 빵야! 오빈이 엎드려! 엎드려! 빵야! 오빈이 빵야! 아니야. 자, 오빈이 빵야! 여기 있지 비니빵야 빵야 비니빵야 빵야 빵야 엎드려 빵야! 어,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빵야 하이빨 <웃음> 하이빨 잘했어 또 먹고 싶어 제주도에 사는 제 친구가 말차 쿠키를 좀 특별 주문해서 만들어 주려고 또 이렇게 베이킹을 시작합니다. 우선 버터 녹여야 되는데 오늘도 L&D를 버터 사용했고요. 으로 떠서 여기 킹링할게요. 이제 구로러 가겠습니다. 킹이랑 이또 먹고 싶어서 었 어, 먹고 싶어? 맛있는 음식 하나 저희는 지금 2021년 마무리로 지금 누리... 누리집이 왔습니다. 여기는 누리집! 이렇게 같이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합니다. 지속의 유튜브 활동! 네가 유튜브 활동했니? 내가 유튜브 했지? 제대로 키우자고 해서 제대로 응. 시작을 하고 머 먹힌 이유가 아 이거는